마음마저 요유워지는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. <웃음> 추석 연휴를 맞아 보름달 보면서 소원도 빌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랜만에 또 만나뵙는 친척분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. 또한 추석하면 빼놓을 수 없는 소편과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그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일들은 잠시 잊고 푹 쉬면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마지막으로 저희 브레이브걸스 음악 들으시면서 안전한. 사랍니다또 어, 저희 프에게하는 사랑과 관심.